노코프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어, 이다고 못하겠다 이거. <목소리도> 내가. 그랬어. 아니 이거 뭐라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원당동에서 노라 스크린 골프장이랑 노라 연습장을 하고 있는 조민우입니다. 레디. 3월에 오픈했어요. 2022년 3월에. 이 초보예요 <웃음> 3개월, 4개월 됐어요 아 너무 친절하시고요 지금 나이도 어리신데 프로님이 지금 대회를 뛰고 계시는 분이라서 열정적이시고 실내 연습장이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또 약간 스피드 있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멋지시고 잘생기셨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부터 많이 해서 20대 초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60대 분들까지 계시는데 오전에는 이제 주부들 많이 오시고 동네 분들 아니면 이제 카라파트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도 많이 오시고요. 그거는 월로 끊는 거니까 한 달은 뭐 15만 원. 연회원으로 끊으면은 한 달에 뭐 9만 원 정도 계산이 됐죠. 시간 타임은 뭐 70분 정도. 근 이제 뒤에 대기 없는 시간 좀 한가한 시간에는 더연습하고 싶다고 하시면 더 넣어드리고. 아뭐 저희 방송을 보고 혹시 오신다고. 아 최선을 다해서 아 그럼요 그럼요. 뭐 라카 서비스, 뭐. <웃음> 크린 이용권 뭐 이런 거. 가격적인. 아 그럼요.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남편분은 너무 잘치시고 60대가 훌쩍 넘으셨는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와이프분이 너무 열심히 정말 저렇게 할수 있을까?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다잖아요 아니 60대가 20대를 이길 수 있는 운동 골프밖에 없다고 레디? 어... 저는 연습장에서 연습 안하고요 그냥 스크린에서 프로님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그러면서 레슨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뭐한 110개 막 이렇게 치다가 요즘에는 거의 한 80타 정도 칩니다 3개월 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너무 안 해서, 뭐, 어디 가면 자꾸 숨만 쉬고 사냐고, 그런 얘기를 들어서, 근데 활동적인 운동은 못하겠고,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골프만, 숨 쉬고 골프만. 그냥 우선 움직이기, 운동이 안될것 같은데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,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, 우선 하체에도 힘이 해야 되니까, 중력도 좋아지고. 하면서 나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알 정도면 은 내가 어느 정도 좀 해서 뭐 나랑 안, 맞, 안 맞는 운동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뭔지는 뭐 대화할 때 골프에 대한 용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뭐 20대, 뭐 10대 뭐 너무 열심히 들 치니까 연습장은 솔직히 나이층이 뭐 30대 이상이 제일 많고 스크린은 저녁 시간대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벽까지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새벽 시간대는 거의 20대 초반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 시간에 거의 젊은 친구들 술 마실 시간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여기 와서 그래도 운동 이잖아 운동하고 그런 거 보면 어 저는 부럽던데요 저 어렸을 때는 골프를 하지도 않았지만 뭐 볼링 뭐 이렇게 치긴 쳤었네 근데 멋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, 이술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골프를 열심히 치고 몇개씩을 치기도 해요 재밌어요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 고비가 있지 한 3개월은 딱 넘기면 은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할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서 와서도 칠수 있고 여러 명에서도 칠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뭐 이게 어쨌든 직업이긴 한데 치면서 굉장히 힐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골프 안칠 때는 연습해서 막 필드다 가자 막 이래도 너무 싫었거든 그게 근데 지금은 너무 가고 싶고 유일하게 막 웃을 수 있는 시간이고 재밌고 막 힐링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